네. <목소리도> לא, לא אוכל לי אונטן שמה ראשות לא, יהיה מישהו לשלוק לכם, לשלוק אלה, אני אצבח תראה לי מרקת את זה רטבה תראה לי תראה לי Good. Oh, so I w s y g o g t of h i n o i n g 잘가보시들 사용해 주시면 되니, 매수한 편을 예, 액션 개발에 주의 부그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 이제 가요단이야이에 이제 u ya, m e m a n 야, 너, 야, 뭐야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야, 이거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I'm g t h e n e e I'm g o i to go to the n e x o n m h e t o m g o i n e next o e I'm g o t e n e x e I'm t h e t o o i n o h e n e t o m g o i t h e n e x I'm h e I'm g o i t h e n e o n g o t h e s e x t o e to t h e n t one. i to g to t e n t one. i i t s go n e t m h e t o t h e t one. I'm i n to go to n t o e i i n h e l o n g t h e t o t h e